장조림 먹어볼까 소프님의 레시피로 만들어 나왔지 비빌땐 버터의 향기가 먹을 땐 짠단 고소함이 환상적이네 버터냄새... <웃음> 버터냄새 장난 아니야! 침이 엄청 고이고 있어! 빨리 먹자! 맛있다. 아니, 진짜 맛있다. 와 이거 아까 비빌 때부터 버터 향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솔솔솔솔 났거든요. 근데 입안에 딱 집어 넣는 순간 그냥 버터가 샥 퍼지면서 적당히 달달하면서 적당히 짭짤하면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그런 장조림이에요. 제가 햇반 두 개에다가 요거 이제 하나 통째로 넣고 따로 두 번째 거에선 건더기만 아까 넣는데 간이 딱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봉지 있으면 햇반 두 개는 그냥 싹 비벼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물물 물. 근데 알다 장조림 먹다 보면 이게 좀아국 뭐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. 김치랑도 먹을까? 아 근데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좀 느끼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되게 고소하고 그래요. 그래서 별로 김치가 막 엄청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. 맛있는데 저는 뭔가 좀더이 버터의 맛을 좀더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김치보다는 그냥 먹는 걸로 여운이도 엄청 잘 먹겠는데 뭐 어,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어, 괜찮은데? 얼마냐? 가격을 으 봐야 되겠다 얼마지? 어, 5팩에 17,900원 그 10팩에 28,900원인데 진짜 싸다! 이거 저렴하게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다!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? 근데, 어, 얼마나 되냐? 유통기한이. 2019년 7월 6일까지네! 그러면은, 그냥 쟁여놓고 <웃음> 고기 먹고 싶을 때, 막 간단하게 밥에 싹 비벼서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하면은,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그냥 한 10팩 정도 사다가 넣고, 한뭐한 음, 뭐한 3, 4개월 동안, 사실 뭐 유통기한만 치면 한 10개월 먹어도 되는데, 아마 그렇게까지 사놓으면 빨리 먹을 것 같아. 맛있어서. 홍! 아,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댓글로 오늘 영상 어땠는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, 홍. 이제 먹을 거예요 네네네 기다려, 뜨거뜨거네거아 이거 고 싶어서 뭐하고 해? 먹을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그래? 거 혼자도 먹을 수 있는데 아야이 혼자 먹을 수 있어? 응당연지다 음, 컸네 우리 야이 아빠가 섞어도 돼요 닦아줄게요. 닦아줘요. 그럼 다음에 연예 먹을게요. 네.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또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아빠가 한번 뜨거운 재 먹어볼게. 어때? 맛있어. 아 흘렸다. 음. 음. 어때? 아, 음어음 <웃음> 맛있어? 고기 더 줄까? 아빠 먹어봐. 응, 아빠 아까 먹었어. 나도. 응. 언니 많이 먹어. 응, 밥더 줄까? 더 비벼줄까? 네 응. 고기랑 밥 고기랑 밥더 줄게 음. 음. 음. 더 줄까? 네더 음. 응. 줘? 음. 그만 아니요. 이 정도면 됐어 음. 음. 음. 음. 어때? 맛있다. 맛있지. 아, 음. 음. 흘렸다? 연이 엄청 잘 먹어. 응. 네 <웃음> 진짜 맛있다. <웃음> 버터가 안에 들어 있거든 아예. 아예 어 이제는 근데 맛있어. <웃음> 음. 러뭐 조금만 줘 볼까요? 음. 되게 잘 먹네. 음. 되게 잘먹네 음. 음. 무슨 버터 풍미가 장난 아니죠. 음. 음.